안녕하세요 짧띡 짧은 t 비와 315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버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매버릭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브랜딩 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아티클이 실렸는데요 매버릭이라는 거는 그 영어 단어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 거주하던 법률가인 사무엘 매버릭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컨설팅을 이제 이웃들에게 많이 해줬는데 고맙다고 이제 컨설팅 받아서 이웃 주민들이 매버릭 소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좀소 뭐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이었겠죠. 매버릭은 보통 이제 이웃 주민들은 다 소에다가 좀따 좀...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 소가 섞이면 누구 집 손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매버릭은 어 낙인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뭐 메버릭이 소를 방목하다 보니까 이웃집 소하고도 막 섞이고 이랬는데 메버릭 손지 금방 알았다고 한다. 이제 낙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메버릭은 초기에는 이제 뭐 낙인 없는 가축 뭐 이런 의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개성 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 사전에까지 이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어, 브랜드가 원래 어, 불로 지진다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낙인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들이 브랜드라고 하면 뭐 시각적 혹은 뭐 청각적으로 이렇게 딱 어, 명백하게 이렇게 들리는 자극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오히려 어, 개성 있는 브랜드, 매버릭 정말 개성 강한 브랜드나 사람은 어, 이런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나 남다른 철학이 있다 이런 걸로좀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요즘,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LSM 프로에서 트랙트 사업부의 세일즈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 성공 여유를 분석하는 아티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3H로 이야기 되는데, 첫 번째, 헤드. 명확한 목표 의식입니다. 단순히 기존 업무 전산화가 아니고, 나쁜 관행 뭐, 예를 들면 경험이나 감에만 의존한다거나, 가치보다는 뭐 가격 오로지 막 싸게라도 해서 막 메이크하는 데만 초점을 뒀다거나 아니면 고객 이력 관리도 하고 막 이런 나쁜 관행을 개선하는 그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하트입니다. 어 아주 그 일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이나 지역별 제품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면서 이를 통해서더 어 여러분들의 성과를 개선할 수있록 이런 노력을 했다고 마지막에는 이제 핸즈입니다. 아주 편의성이 높은 앱을 개발했는데요. 개발팀에서 알아서 그냥 그 브랜치 동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시제품 같은 걸 개발한 다음에 영업사원의 피드백을 받아가이렇 계속 이렇게 실제로 저, 저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앱을 어, 이렇게 개발해서 아주 쉽게 영업사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초보 세일즈맨은 기능에 프로세일즈맨이 혜택에 집중한다.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관절염 약을 판다라고 한다면 소프세일즈맨들은 야 이거는 정말 관절 통증에 엄청 효과적이고요. 식약처에서 검증된 뭐 이러이러한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관절 통증을 완벽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반면에 프로세일즈맨은 다르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을 이 약으로 치료하면요,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하거나 가족들과 한껏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결국 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객이 얻은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 소셜미디어도 자랑보다는 불만을 잘 들어야 한다. 뭐이 아티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 100대 상장사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고객이 올린 긍정적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자주 답변한다고 해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객이 부정적 메시지를 올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자주 답변하느냐는 재무적 성과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부장님 프로세이즈맨은 기능에 프로세이즈맨은 혜택에 집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DBR은 어떤 혜택에 집중하고 있나요? 어, 저희들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DBR 콘텐츠 그리고 이제 교육 상품 모두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치열한 그 경영 현장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 개인, 조직?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더 높은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콘텐츠 어, 선정의 기준이기도 하고요또 마찬가지로 교육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때도 이제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질이 높아지고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 되는 이런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